기가 엄청 밝다는 거를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다 점등이 될 정도로 밝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여기 저희 스테이에 등을 좀달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위치에 있고 뭐 카라반도 있고 부지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이제 조명을 어 건물에 켜지는 조명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 저희 컨트롤 없이 어 이렇게 등을 켤수 있는 거를 지금 군데군데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이제 스탠드 등을 달 건데 제가 이렇게 입구 위치 대문에서 들어와서. 숙소로 들어가는 쪽에는 이렇게 지금 대형 대형 태양광 등을 하나 달아 놨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다른 등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산 등이다 보니까 이게 뭐 밝기나 뭐 제품에 문제가 뭐 없지 않은 뭐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렇게 태양광 패널도 상당히 크고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요 조절도 이렇게 24도 각도로 어, 태양광도 조절을 할수 있고 이 제품이 좋은게 요 스탠드 형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솔라콤에서 나오는 태양광등 그러니까 LED가 13구 13구 짜리 정원등이거든요 요 제품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제품을 출시한 거다 보니까 어, 제품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LED 모듈은 LG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과충전, 과방전 이제 방지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배터리 효율을 이제 극대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설치를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가 4개나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말뚝형으로 높이를 높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조절하실 을 수도 있고, 데크형으로 이렇게 짧게 하실 수도 있고, 벽걸이로도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이렇게 보면, 말뚝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봉이 세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끼고, 스탠드에, 돌려서 꽂으면 길이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음, 그리고 본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듈은 LG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LG 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어, 점등 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절기는 아무래도 짧으니까 태양을 받는 음, 기간이 짧고 하절기는 태양을 받는 낮시간이 긴 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양광판 전지도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커버만 씌워서 돌려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밝아야 되는 부분이, 이 앞쪽인데, 여기에 하나 등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따 한번 켜지는 모습을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넘어가는 방향까지 최대한 일조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둘게요 자 이제 이쪽에 입구 쪽에 달아놓은 등인데 이렇게 시간이 되면 엄청 밝죠 이게 18개 LED 모듈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다른 등 1구 짜리 들어온 거랑 확연히 어 밝기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입구 쪽에 이렇게 하나를 달아놨고 그리고 반에 지금 새로 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밝기가 엄청 밝다는 거를 이게 바닥까지 이렇게 다 점등이 될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테이 야경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입구 쪽에 하나랑 이쪽 정원 쪽에 하나 그리고 요 등이 있는 쪽은 바닥이 밝게 비춰지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또 하나가 밝게 돼 있고 그리고 반대편 여기 펜스 쪽에도 이 펜스랑 어울러져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대나무랑 어울리니까 상당히 예쁘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어이구 여기 여기 저기 바닥 면적이 밝게 빛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야경이랑 잘 어울러져서 저 야경 분위기를 더욱 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을 다 넓게 쌓주니까 되게 밝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구 쪽에도 보면, 제가 출입문 쪽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밝게 음 지시등을 비춰주는게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개나무도 예쁘게 보이고요 확실히 등을 켜줘야 야경이 예뻐집니다